잉여멘!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! 저희가 레인보우 프렌즈가 되었습니다! 나는 블루! 리아는 그린! 까르... <웃음> 그리고 댕댕이는 핑크! 핑크 핑크 핫핑크! 그리고 미오는 주황! 주황! <웃음> 빨라 빨라! 그리고 늑대는 어, 레드. I'm red. <웃음> 그게, 그게 <웃음> 뭐야? <I'm 웃음> 너 레인보우 I'm 프렌즈 안봤지 <웃음> 요르르는 벤투인. I'm p u 자,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각자 컨셉에 맞게 저희가 이 아파트에다가 레인보우 프렌즈 색깔별로 집을 만들었습니다. 예! 예! 예! 자, 그러면 얘들아. 너네들이 지은 거 한번 보러 가 볼까? 가자. 아. 예! 그 블루는 거래때 소리 나는 거 알지? 콩콩콩콩 콩콩콩콩콩콩 콩콩 콩콩콩콩 콩! 얘들아 이 지하에는 초록이가 지은 직접 만든 초록이 방와 <네> <우와. 목소리> 수영장이다! 네. 야 초록! 초로... 야! 아이디어 봐라? <웃음> 초록이의 얼굴과 그리고 혓바다 그리고 이빨을 만들었고 그리고 팔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었어 여기 다이빙대나가봐 다이빙대도.. 어? 이거 섭... 어떻게 올라갔지? 바닥이 이거 다이빙대네? <웃음> 와또 수영할 수 있어 와 엄청 잘 지웠는데? 대박, 대박. 진짜, 진짜 잘지웠다 초록이는 눈안 보이는 거 알지? 이 팔에 안 닿아야지 안 죽는데 팔을 타고 맞아. 올라가야 되네 <웃음> 그럼 우리 죽어? 그치? 응. 죽지? <웃음> 지금 레인보우 프렌즈라서 안 죽어 음. 어쨌든 수영장에 있는 곳은 미아가 만든 초록이 방 음. 근데 느낌 렇게잘지었다 진짜 잘지었어잘 지웠네 잘지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주황이? <웃음> 열심히 지었다구야 주황이 방 한번 볼까? 기대가 되는데 레인보우 프렌즈 들어가보자! 우와! 야! 우와! 야! 야! 야 진짜 예쭈다 완전 아, 리얼해! 뭐야? 와 놀랍.. 놀라... 이 불길 알지? 이 불길! 아, 이 불길만 따라서 주황이가 막, 막 아? 뛰어가잖아! 맞아! 주, 주황이가 여기서 막 뛰어가나봐. 야 진짜 예쭈다 근데! 너무 예쭈었다 진짜 유지하다. 천장에도 불이 있어. 와! 우와! 이런 기계 같은 먹혔어. 표현이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그래, 그리... 그래, 음. 너 먹혔어? 네, 아, 놈. 그대로 먹어. 먹혀, 먹혀. <웃음> <그대로 웃음> <죽어, 죽어. 웃음> 어, 뭐 이이 어, 이거 이런 곳을 좋아해. 네? <웃음> <친해. 근데 진짜 웃음> 이거 이거 샤워실임 야, 샤워실! 주황이 야. 전용 샤워실 야 이거 불타는 와. 느낌인걸 자 그리고 위에서는 TV보고 쉬는 곳잘 음, 생각보다 음. 엄청 잘 지었네 근데 진짜로? 음. 야기대 이상이다 자 오. 주황이 집 봤구요 자 바로 위층에는 뭐가 있을까? 어 이건 뭐야? 어. 뭐야? 지하실 어, 같은 어, 느낌이야 어, 던전, 입구. 던전 야, 입구부터 이렇게 퀄리티가 달라? 뭐야? 집이야, 보라. 보라집 응. 보라는 벤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벤트 같은 느낌을준것 같죠? 이 철장 같은 게? <웃음> 음. 들어가 볼까? 오 얘들아 조심해! 팔이 닿으면 안 돼! 오, 오. 뭐야! 오! 오. 와! 와 벤트에서 팔이 나왔어 얘들아! <웃음> 너무 잘 만들었다! <웃음> 와 근데 <그리고 또. 웃음> <그리고 또. 웃음> 이거는 진짜 아쉬웠는데? 조심하라구 야 이거 창작이 엄청나다 빨려 들어간뎌 야 우와 야야이 벤트에 팔이 하나씩 쏙쏙쏙 들어, 들어가가지고 이 벤트에 팔이 쏙쏙쏙 나오고 있어 야 이거는 야. 진짜 <웃음> 야 사냥 중이라고 야너 너는 진짜 잘 지었다 약간 소름 돋았다 야나 진짜 <웃음> 야 이렇게까지 지을 수 있다고? 아 이거는 집이고 또 화장실을 지었나봐 아니 여민아 이 방을 먼저 봤으면 안될것 같아 야 이거 너무 잘지었 여민아 오, 우리 집은 좀 나중에 보자 <웃음> 와와 이거는 너무 잘 지었다 진짜 박정아 늑대야 너희 집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니까 아 이건 이쁜 것도 이쁜 건데 약간 너무 창작이 좋았다 이 이거. 아, 아이디어가 아,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다 너무 좋아.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<웃음> 와. 아니, 근데 놀랍다, 진짜, 놀라워. 보라집다운 보라집이었어. 어, 요루루가 만든 것 중에 최고. 최고였어. 그리고, 어, 이거 핑크지? 핑크는 약간. 얘들아, 이따 보면 안 될까? <웃음> 입이 있고, 입이 있고, 이게 눈이 달린 그런 핑크 괴물인데, 한번 들어가 볼까? 아니, 이따 보면 좋을 것 같아. 아, 야, 보자, 보자. 들어가 봐. 마, 마. 오오 와! 오! 그, 핑크의 그 입을 좀잘 살렸네. 이거 입이고. 어, 그리고. 이에 보면, 좀. 쩔어. 야, 이거 뭐야? 이거 화로인가 약간 그런 느낌? 어, 핑크를 잡아놓은 거야. 야잘 아, 줬네. 잘 줬다. 잘 줬다. 왜 나는 아까 그 보라방이랑 똑같은 반응 안해 줘? <웃음> 와.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아이 전방이 너무 이쁘다. 이빨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. 자 핑크방 봤구요자 다음. 방 가볼까? 이번에는, 얘들아, 이거 내가 지은 방이야. 블루 어. 방. 블루! 네. 블루 방 한번 우와. 가볼까? 따다다다. 와, 무리방무 킨이다. 따다다다다. 야, 우와. 잘 지었다. 이거, 이거 블루의 그 팔과 그 침을 이용해서 소파를 만들었고요. 오. 음, 대만들었다 여기에서 이제 TV 보다가 블루한테 잡아 먹히는 거임. 그리고 이거 레인보우 친구들은 알지? 이 상자, 이 상자 안에서 항 숨어가지고 사서도 팍 도망가야 되고. 맞아. 아, 그상다로 네. 그래서 아, 침대를 그래서 상자로 했다. 그리고 어.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야지 탈출을 할수 있잖아. 이거 큐브. 음. 나사. 고 그다음에 이 벽에 모았네. 이 벽에 있는 이 레인보우 이제 크레파스는 요루루가 만들어줬어. 아, 이쁘 아, 음, 너무 이쁘지? 음, 살고 싶은 집이지? 예쁘네. 아니 근데 이게 음. 방이 다 하나같이 너무 이뻐서 마지막 방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 그치 그러니까 역시 마지막이 클라이막스라고 <목소리도> 마지막 방 얘들아 <목소리도> 오늘 녹화는 여기서 그만하자 <목소리도> <웃음> <언니 목소리도> 좋을 것 같아. 늑대야 왜 아니야, <목소리도> 아, 아니야 그냥 야 뭐, 큰일났다 늑대가 이꼬막기를 시전하고 있어 아 늑대야 <목소리도> 늑대가 지은 이제 하이라이트인 그리고 그 뭐지? 레인보우 프렌즈에서는 레드가 제일 중요한 캐릭터거든 레드가 이 레인보우 프렌즈 친구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해 그래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방만큼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하게 잘 지었을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너희늑대 꼼꼼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자 들어가 볼게요 어, 얘들아, 잠깐 네, 멈춰 여아들어오면안될거같아 얘들아, 얘들아, 네, 어, 멈춰 아민아 얘들아, 얘들아, 얘들아, 얘들아, 얘들아, 얘들아, 얘다아만들아다아 얘들아, 얘아 얘들아, 얘들아, 얘약아얘각아얘게아리같아평범아사람아아닌데아나지아 얘들아, 생각 아었어아었어아거아아 사이코패스테스인가? <웃음> <웃음> 뭘 만든 거지? <웃음> 역시 야, 레드가 되고 싶었던 배우들이야 어? 어 이거는 뭔가 늑대 닮았다 나... 난 나갈게 나 나갈게? 얘들아 같이 가! <웃음> <웃음> 아 나는 근데 어, 아래부터 쭉 보고 싶다 다시 그린 야 그린. 좋아 좋아 그린 좋고 왕. 와 주황도 진짜 잘 지었다 아 이건 야 놀랍긴 했어 응. 음 느낌이 좋았다 아야 이거는 놀랄 뿐이야 커프야 이거는 진짜 이벤드여 어서 손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 야, 잘 지었다 진짜 잘 지었다 이거는 신이 아닐까? 와 진짜 띵자띵자 띵자. 그리고 이거는 핑크 핑크, 핑크 잘 지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호라색 난뭔저안 봤어 도아 <웃음> 이건 저거 진짜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아 이 블루는 음 내가 지웠지만 음. 잘 지었다 똑같이 생겼어 음 근데 레드는 <웃음> 이걸 보고 내걸 봤어야 돼 아니야 늦게도 충분히 하지마! 하지마! 이렇게 끝내면 좀 그렇으니까 포장을 해주자 일단 레드는 열심히 지었어 어 여기 얼굴 똑같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뭐 어나나 나 눈이 너무 아파 여기, 난 머리가 <웃음> 어, 나, 아파 뭐, 난 마음이 아파 이건 코주부 인형 <웃음> 얘들아 나가! 나가 <웃음>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 <웃음> 아이 <아니>, 포장해 <웃음> 어? 준 다음에 코주부 인형이랑보야 너는 무슨 작품이야? <웃음> 난 나도 모르겠어 이제는 자 어쨌든 레인보우 프렌즈로 아파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그쵸?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밍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